<목소리도 렌> 안녕하십니까 서두아파입니다 고맙습니다 출근길이에요? 오랜만에 보시죠 북케나 타는 거 요즘 북케들은 이렇게 출근길에이동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너무 높고 제 차가 경유인데 경유값이 해달이 값만큼 높은 세상이 돼버려가지고 돈을 뭐못 벌면 쓰는 돈을 아끼자 <웃음> 제가 출퇴근을 왕복으로 한 70km 정도 되거든요? 내가 이제 북편으로 출퇴근을 한 지가 지금 한한 한 달쯤 됐어요 평균적으로 리터당한 뭐 조금 안 나오면 35kg 많이 나오면 한 40kg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다른 바이크들보다 얘가 이제 실시가 낮고 느리다 보니까 처음에좀 적응할 때 답답했거든요 계속 타면서 이제 이 북한에만의 매력이 느껴지는 거죠 빠르지는 않지만 출퇴근 용도로는 아주 훌륭하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어, 이미 뭐 아우차가 아, 리터클바이트에서는 이미 저 앞에 가 있겠죠? 어, 느리지 느리지만 달리기에 따라서는 지금 자동차들이앞도하는거도의 <웃음> 스타트 시에 자동차들보다 빠르게 달리고 이게 할수록 길이 드는 것 같아 아 이게 이게 이제 부케라의 단점 다른 대회 희망이었으면 신호가 안 걸릴 거를 얘는 느리다 보니까 신호를 한두 개더 걸려요 그래서 해봤어 SXR 가지알 R9T로도 401로도 출근을 해봤는데 출근 시간 제일 단축되는 거는 401이 최고 단축입니다 그출근 시간하고 관계가 있는 거는 자동차가 바이크가 얼마나 빠르냐도 있지만 출퇴근 시간대에는 차사이 얼마나 양해을 구하고 잘 다닐 수 있느냐라는 게 가장 큰 관건이에요. 제가 특히 월요일에는 꼭빈가안 어, 오면 이렇게 바이크를 타고 출근을 합니다. 차로 출근을 하면 광고문도 너무 막히니까 1시간 40분 50분 막 이렇게 걸려요. 그 새벽 시간에 가면 뭐한 30분이 갈 거리인데 데근 바이크로 가잖아요? 그러면 북해너가 1시간 10분, 1시간 이 정도 딱 걸리고 사고가 로가면 조금 더 빠르게 도착하죠 그게 바로 이 신호가 걸리고 안 걸리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지금 내 마음이 내면 좌표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분명히 느리지만 그특끼와 거북이 개월주 같아요 얘는 이렇게 달리는 구간에서는 느리지만 차가 정체된 구간에서는 얘가 제 빠르거든. 왜냐하면 얘는 바이크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발을 동동동동 거리면서 이바이크라고 바이 하나? 정체되어 있는 차 사이에서 뭐 차선을 바꾼다든지 이금 옮긴다든지 하는 것들이 아주 편하거든. 아, 빼골렸다. 아, 이거사이 되었으면 지나갔을 텐데. 저 앞쪽에 지금 사람들 다 켜고 있잖아. 사공이됐으면쭉 지나갔을 텐데 이제 이러니까 결국 신호등 때문에 한 10분 정도 전체적으로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거는 연비가 일단 뭐한 40km 가까이. 여기다가 이제 타이어가 저렴하잖아요. 타이어가 참, 잘 갈지도 않고 타이어 교환 가격이 저렴하고. 생활바이크는 유지비가 적게 들어야 되는데 4 0 1타 r 라 l 이렇게 해가지고 뭐 타다 보면은 타이어 하나 갈면은 기름값 바뀌거 그냥 훅 내려가! <웃음> 공급 리터프 발차, 네이키드, 이런 걸로 출퇴근을 할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죠. 비싼 타이어 끼웠는데. 차는, 옆에드 3만, 4만, 뭐, 길게는 7만씩도 타는 사람도 있는데, 바이크는 앞뒤로 타이어 갈면은, 기껏해야 만, 만5천 끝납니다. 차보다 최소 두 배, 세배더 많이 가라. 는데 가격이 바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절반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 하이그룹 타이어들은 타이어 앞뒤로 가면은 50만원 넘어가죠, 그냥. 자동차 타이어 4개도, 싼데 가면은 50만원 차면 가. 연비도 대륙이행 바이크도 연비가 뭐 자동차랑 큰 차이 없죠 결국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오토바이도 경제성을 따지면 125cc 저렴하게 타야 돼요 나는 북한에 이래가지고 되게 만족스럽거든 오키이게 보통 여자분들한테는 멋있어서 이뻐야 하는데 남자들 오토바이 타고 있는데뭐말안걸잖아 근데 이래 타고 있는 거야 아 바이크 뭐예요? 물론 나도 이쁘다고요 잘생겼다고 말건건 없었고 마이크이름을원하에 못든지 뭐 혜택 많이 받았습니다 예쁜 한 대기죠? 얼른 뭐 제가 예쁘게 타는 것도 좋을 거고요 <놀람> 아무튼 내가 이, 이 북한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출퇴근 시간이 매일 일정해졌어요 그리고 개별값이 많이 이제 좀 개별이 되고 요즘 같은 공국과 시대에 경제 이동이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만족스럽게 타고 있어요 북한은 좋아요 아, 부패는 여기 나오긴 해 단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엉덩이 시트가 좀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도 얘들 잠깐 타면 아프다는 느낌은 없는데 거의 한 시간쯤 타고 있으면 엉덩이가 좀 포근한 느낌? 부패으 <목소리> 속도 좀더 빨리 올리는 방법 약간 뒤쪽으로 이렇게 앉아줍니다 뒤판이나 이런 부분은 싫어져요 아, 그러잖 조서이 <웃음> 빨리 올라가더라고요 큰 바이크대로 차사이를 뭐 얼마든지 갈수 있지만 이렇게 작은 바이크로 시끄럽지 않게 살살 가면 사람들이 익스큐즈가 좀 되잖아요 얄밉잖아 나는 막 아까부터 한1 0분째 여기 길막혀서 서있었고 또나이 아저씨가 모두바이 하나 작은 거 사가지고 <웃음> 이렇게 가고 있으면 에휴, 아저씨 얼른 가세요 불쌍하다 퇴근 시간에는 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복장을, 부츠를 이렇게 갖춰 신기가 좀 어려워요 특히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부츠인데 조단이나 농구화 같은 거 신으면 그래서 뭐 힙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 신어보는데 사실 패기시겠지만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큰 돈은 안 되죠 가끔 운동화나 단마 같은 거 신고 마이크 타면은 바지가, 아, 뭐, 거기 이렇게 덜렁하게 올라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매일 부츠를 신을 수도 없고, 부츠인데, 약간 캐주얼한 부츠,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달래지 뭐 보고 뭐, 한 켤레 20만원, 뭐, 30만원씩 하는 거를, 그렇게까지 내가, 이렇게 들려라고. 그리고 사실 이네즈가 캐주얼한 느낌이지만, 아, <웃음> 어두워, 간다막 이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조금 일상에서 숨을 수 있으면서도 진짜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필요한 그런 기능성이 제대로 그어가는포츠를좀 찾고 있는 중이에요 아 이럴 때 좋잖아. 그 발로 이렇게 <웃음> 아, 이럴 때 바이크가 아주 유효하대요좀 막혀서 못가 그럼 이렇게 발로 그럼 이거 자동차로 가면 여기 30분? 정체 30분 코스 못빠져나가 여기가 여기 이제 들어올 수 있도록 전송 구간이에요. 지금 이렇게 빠져나오잖아. 여기서만 출발 시간 30분 줄은 거야. 얼마나 하지? 야, 얼마나 정체가 되어 있든 출발 시간이 일정해. <목소리> 어, 아까 몰랐어. 내가 평소에 부가을이탈때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안 막히는 구간에서 이 뒤에 탄덤 스텝 쪽에 앉아가지고 탄덤 스텝을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다를갖고 이렇게 하 타면 야, 이거 딱페에 있어 자세지 어... 재밌어 타이도 적당히 멀잖아 그러면 이렇게 숙여야 돼 그리고 뒤에 하중을 눌러주니까 바이크이좀더잘 나가는 것 같고 그렇게 재밌게 타는 부분? 저은데 그렇게 탔어 아까 같이 그런 구간에서는 덩치 크고 좀 땅이 크고 무게가 있고 시트구가 높은 마이크는 그렇게 달이보세요 산, 사 산, 하면서 차 사이로 이렇게 회집고 다닐 수가 없잖아. 이게 예, 결국 토끼가 고급이라고 했는데 지나 막힐 때막 고개 이단을 쭉 쏘고 지나가고 이럴 때는 한어 뭐 2, 30초 더 빠르게 가지만 결국 막히는 구간에서 회끼는 진가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있어 얘를 <웃음> 좋아, 좋아. 아 예. 스쿠터가 제일 빨라. 지금까지 쫄렁쫄렁. 소리나있였습니다이 졸림 가자, 부케나 와, 아, 와. 신기하네. 어, 이거씨 뭐야. 이런 식으로 초월을한다고 카페로 있으모 우리 변신. 변신? 알판? 아니. 한칸 뒤로 안고 여기 부케나 카페로 있어. 싸.